잠깐만, 뭔가... 와, 이게 이렇게 해낸다고? 와, 내가 어디서부터 생각을 잘못한 거지? 늑대님들, 그냥 둘이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오늘도 모인 김에 플레이해보는 어그로 풀통부 뭐 다른 거 찍다가 일이 와가지고 뒤풀이 <웃음> 겸 어그로 찍으러 왔어요.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서로 물고 뜯고 헐 뜯으면서 사이좋은 <웃음>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합시다. 네. <웃음> 자, 이번의 <웃음> 역할은 암살자. 그리고 어, 일반 시민이 하나도 없네. 음. 선견자. 어? 그러네. 몰라 이거 편집자가 고마워. 알아서 잘 설명해 주겠지 얘다 설명 개 같은 거 어떤 게임인지는 다들 1편을 봤을 테니 알고 있지요? 안 봤다고요? 그럼 당장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눌러보고 오자고요 아직도 안 보고 뭐했대 이번 게임에서는 시민인 경비병, 성견자, 사냥꾼 마녀, 독재자가 있고 그들을 노리는 늑대인 마취사와 검은 늑대 그리고 혼자 살아남으려는 암살자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직업은 이중 마녀와 독재자 둘이네요. 마녀는 치료 무약과동무약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늑대로부터 시민을 한번 보호하거나 딱한번 의심가는 한 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독재자는 이튿날 밤쿠데타를 일으켜 다음날 아침 시민 한 명을 처형할 수 있는데 늑대 인간을 처형한다면 본인이 시장이 되지만 무고한 시민을 처형한다면 당신은 그 죄를 물어 같이 죽게 될 것입니다. 경비병 차례. 어 경비병이 고민이 많아? 과연 이건 경비병? 봐. 이게 저렇게인가? 절약한 어... 시민이다. 왜 어... 하품을 아, 해. 하품을 해. 그렇게 늘어지게 해? 어, 지금 시민 차례 아, 하품을, 하품을, 하품을 하품 하다니 늑대인간인가요? 뭐라고요? 파워을 하고 있네. 아우... 아 근데 새벽이는 무조건 늑대 맞아. <웃음> 제발요. <웃음> 그건, 이건 좀 신이 내린 능력이야. <웃음> 아니에요. <웃음> 신 따위 믿지 않겠어. 어? <웃음> 어, 어 물렸어! 누가 어, 물렸어! <웃음> 어, 뭐야? 오, <웃음> 어, 오, <웃음> 어. 오 암살자가... 안돼! 저런 말 한마디 못하고 <웃음> <와>. 가셨어. 물렸네. <웃음> 너 시작해. <웃음> 저요? 예? 갑자기? 시장 아니 내가 할 건데. 네? 나. 일단은 어? 무난한 사장님? 노시 시장 하자. 나... 그래? 그래요. 그럼 노 님이 하면은 가끔 게임이 터지더라고요. <웃음> 어, 노가 오케이. 노가 시장이 됐네요. 소 네, 서범 님 말해 봐요. 저는 뭐 시민이에요. 어떤 시민이에요? 능력 있는 시민이요 <웃음> <웃음> 능력 없는 아, 사람이 아, 어디있어 사장님 사장님. 키미밍이 늑대입니다. 아닙니다. 에? 아니 사장님 말하라고요. 키미밍이 늑대예요. 제가, 제가 이유가 있어요. 저 경비병인데 아까 네. 누구를 지킬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키미밍이 네. 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오! 늑대인간도 아마 밤에는 그기 차례 아 때는 안 보일걸? 그래? 자 아, 차례 아니면 안 보여요? 어. 지인님. Yeah. 네. 그래서 뭐예요? 리얼루도가 녹색입니다. 미투! 아, 녹색! 녹색 새벽님. 나늑대가각안 받았어. 제발. 제 이렇게. 말투가 늑대야! <웃음> 죽여! 아니야! 새벽님, 찜님. 찜님. 중반자를 데리고 갈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새벽님! 야, 시간이 없한 명은 아니, 조지자! 믿을 수 없다, 찰냐! 아, 제발! 아, 아니라고! 아, 예. 아! 늑대 안 걸렸는데! 새로운거 걸렸는데! 암살자였구만! 나쁜 것만 다 가져가! 야 진짜 암살자다! 어, 그래 어. 거짓말은 안 했네! 늑대는 어. 아니네! 과연! 오오오오 마녀! 마녀! 어이? 누가 죽.. 뭐야 누가 자? 아오어 뭐야 잔다! 시민님이다. 아니 나 아니지. 이제 그럼 슬슬 밝혀요? 밝혀요. 아 알았어. 그럼 나나 나 확실히 얘기해. 나 독재자야, 독재자. 그럼 소범 당신은? 나, 나, 나, 나. 나? 시민. 야! 전 저... 누가! 아 몰라요. 뺑지님은? 저요? 근데 이거 근데 밝히면 좀 무서운데? 어.. 잠깐만. 어? 늑대님들. 어차피 우리 지금 한명 다는데 2대 3이야. 그냥 죽이자. 그럴까? 5호 <웃음> 가자. 야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아 미쳤네. 그 가시고 시야나나 <웃음> 나 마치 풀렸지 야이키밈미 개장 개다... <웃음> 우리 이미 끝났어 아니 왜말잘안 들어 듣대니까 말을 안 듣지 듣대니까 말을 안 듣지, 말을 안 듣지. 아, 그래서 어,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다 처음에 한 것들 다 죽어 그냥 다 필요 없어 나도 죽을 거야 어차피 이거 못 이겨 아니야 하지마보지마 안녕 어땠네. 잘 주무셨나요? 아... <웃음> 잘 주무셨나요? 조리돌리 한번 당해 보실? <웃음> 나 진짜 누구지 모르겠어. <웃음> 누가 늑대야? 나 초록색인데? 어, 진짜 사기꾼이네. 날 농락한 당신. <웃음> 어, <이쁘다. 웃음> 안돼. 안 이렇게 아, 개판 안 개판이 나 지금 보니까 완전 언밸런스긴하다. 맞아요 으야 어. 어? 이거 완전 사람을... 재밌는 시민이 있는데 블라스터라고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나봐요 지금 영어로 진짜. 써 있어서 대충 읽어보니까 한 사람한테 폭탄을 던질 수 있는데 그 폭탄이 어느 턴에 터지는지는 블라스터 그 혼자만 알수 있고 폭탄을 받은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네요 어... 폭탄 게임이네 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시민한테서 터질 수도 있고 늑대한테 터질 수도 있고 음. 어쨌든 시민인 거죠. 너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대답하 <웃음> 어차피 난안 걸릴 테니까 젠장! <웃음> 해보자. 스릴 넘치겠는걸? 물릴 사람은 누구인가? 과연. 히히, <웃음> 누가 나좀 물어줬으면 좋겠다. 일단 물긴 물었거든요, 누가. 시장을 어, 선출하십시오. 아, 전 시장 해주세요. 저이번 진짜 시민이에요. 가장 아, 간지나게 생긴 뭐? 고로케를 추천합니다. 코스톤에 아, 돈좀 지르셨네. 센즈 그 동생같이 생겼어. 아 그거,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그거 맞네. 아, 파피루스 아시는구나. 파피루스. <웃음> <웃음> 고로케 어, 평소에 뭐요? 말이 없어서 시장을 해도 존재감이 <웃음> 없어 어떡해. 어, 아 일단은 제가 어? 일단 순서대로 소범씨부터 <웃음> 똑같이 하죠, 계속. 시민이신가요? 어, 시민, 시민입니다. 네, 찜찜님. 그 손가락 좀 내리시고. <웃음> <웃음> 말잘 들어. <웃음> 느끼 같이 간다. 확률이 아, 그게 말이 돼? 네, 새벽씨 이번 판은 정말 시민이고 어. 한번 써보고 싶은 능력이네. 난저 음. 새벽에 정말이란 말이 왜 이렇게 진실성이 없이 느껴지냐? 뭘 해야 느껴지죠? 내가 뭘 하든 <웃음> 느껴지지 않을 거면서! 느끼지 마세요 그냥! <웃음> 주님. 저, 네, 저도 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시민이에요. 여기 <웃음> 특별한 <웃음> 능력밖에 없어요 어. 그렇긴 임신? 해. 녹색입니다. 노씨는 능력이 네 저도 있어요. 아 억울하게 물린 사람이 한명 있을 거 아니야? 빨리 그니까. 같이 순교해. <웃음> 원래 뭐라... 시민이었을 거 아니에요. <웃음> 시민 편을 들어줘야지. <웃음> 사장님 아니야? 저... 어저 아니에요. 본인 어필인 어, 거 같아요. <웃음> 어, 너무 거 같은데, 감정적이에요. 이거. <웃음> 나 항상 그랬어! <웃음> 발킬래. <웃음> 나 발킬 거야. 난난 난 마녀고 다음 턴에 전체 아. 방어막 쓸 겁니다. 야 아, 근데 그래? 빨리 어, 누구 성에!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나소범님 나 <웃음> 저야? 난후거님 짜증나. 아, 어. 아 짜증 난다고요 아니야 그러지마. 아니, 너무 아, 아, 너무해. 아, 안 돼. 나 조금 특안 되는데. 특별해? 네. 특별하 네. 특별하게 죽여줘게 결과는? 맞지 맞 늑됐네. 에라이. 놀렸네. 와나좀 좋다. 특별은 하네. 야 초기 좋네 노호가. 초은 좋은데 트롤하죠? 나 아니, 여기서 전체 뭐, 방어막안 쓰면은 나 바로 죽는 거야? 아마도요? 받아라! 전체 방어! 예 맞자 아젠장 어머 저거 뭐야 뭐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아 약간 뭐야, 미니 뭐야. 게임 같은 거네 <웃음> 와와와 신기하다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에 체격들 에이... 사악한 거봐 시간 좀다 쓸라고 잘가 이거 시간이 아니라 넘기는 턴으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지는 거를 그 사람만 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아 맞네 시간도 부드러아 봐두세요. 어. <웃음> 어? 사장님을 줬어. 잠깐만 준님. 어? 잠깐만 준님. 어. 어. 아무나 죽을 거 아니야. 아니 <웃음> 잠깐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해야 돼 여기 사장님이 정확한 파란색인데 여기서 사장님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같은 파란색이면은? 아니 당신은 아니, 사장님 준는 없잖아. <웃음> <웃음> 내가 봤을 아... 때 이거 준님이랑 키위밍 님이 늑대야. 나 상당팀 그냥 죽었는데? 주무신다. 오프 님 주무신다. 폭탄 놀이 끝나고 이제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구나. 자 다른 초록색 분들 진짜 저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 독재자거든요? 내가 봤을 네. 때 사장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정확한 편인데 사장님한테 폭탄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돼. 저 아니 원이 누릴라고 지 자? 자는구나. 잘자. 우리 팀이라는 그 증거가 명백한데 아니, 그렇게 치면 당신은 자꾸 시장님한테 폭탄 던지고 그럼 당신도 의심스럽지. 아 시장님은 내가 늑대라고 생각해서 던진 거예요. 시장님이 늑대라고? 어 왠지 늑대인 것 같아서 던진 거고 그냥 나는 독재자랑 분명 얘기했어. 여기에서 반발할 사람 없죠. 나 독재자 맞고 사장님도 마녀가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랑 키밍 중에 한 명이라니까? 내가 봐도 좀 의심스러워요. 그럼 나의 생각이 아, 짧은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이 짧 인정하시면 작았어요. 인정하신 대로 가셔야죠. 아그 늑대가 아니야 잘못 방해 쓰라고 그러면 음. 나 키미밍. 키미밍인가? 와 결과가 흐민이 진하네. 하진 못하고 쥬 진짜 늑대인가 진짜 봐. 알팔로 저쥬잘가라와 마취사였어. 어. 그냥 남았네. 이로써 새벽이는 확실하게 시민이라는 아. 게 밝혀졌네요. 나나내나내 나내 촉을 믿는다. 진짜? 한번 해본다. 이거 이렇게 쓴거 맞아? 저? 맞을걸요? 환경자 누구야? 다는 사람. 다 사람이었어? 뭐... 잠깐만. 이... 고로케님 말을 안 해. 고로케님 일어나, 일어나 이 자식아! 야어나이 <웃음> <마이처벤. 웃음> 어? 어 뭐야? 어? 에이? 잠깐만 이거 까야 되겠다 이제. 아, 저는 노시피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새벽시 그 독재자인 거는 첫 턴에 봤어요. 그리고 어, 어. 그 다음 턴에 준님 늑대인간인 걸 봤어요. 아, 진짜요? <웃음> 아, 근데 아, 내가 뒹들어버렸 준 미쳤다. 아, 믿을 사람 아무도 인간이 없다. 인간이 믿을 있다. 사람 아무도 없어. 초 주민 발생. 맞잖아, 나 진짜 너네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쓰레기 같은 놈들. 근데 근데 지금 밸런스 어때요? 이게 제일 지금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아 근데 부라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는한 어. 명만 넣어 주세요. 아니 한 명은 안 되지. 두 명은 있어야지. 두 명은 오케이 그러면은 독재자를 그냥 뺄까? <웃음> 그리고 경비병도 뺄게요. 나머지를 그냥 시민으로 채울게요. 아그 블라스터 좀 묶여서 렙도도될거 같아. 어 음, 블라스터 재밌어. 심지어 아 마취장에서 화면이 흐릿흐릿한데 막 자꾸 폭탄이 나한테 날아오고. 시민 <웃음> <웃음> <웃음> 주세요. 얼레. 어. 선교자님잘 찍어 잘 찍어. 네, 전잘 찍어.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어. 아니에요. 아, 아. 아니지 그럼 지금 아니라고 한 인간들 중에 하나야. <웃음> 어. 진짜 나 물지 마라. 나 재밌는 거 걸렸어. 제발. <웃음> 재밌는 <검은력계가 웃음> 거은 느낌을 걸리셨나요? 재밌는 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검은때 <검은색도> 재밌지. 개 <웃음> 웃겨. <웃음> 아 검은색 때 <오>, 재밌지. <웃음> <웃음> 자, 진짜? 이제 시장 아, 뽑아야죠. 아 물렸네. 아 물렸다 물렸다. 일단 누구 뽑지? 저를 시장으로 뽑아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진짜 졸라 녹색입니다. 졸라, 졸라 녹색인데요, 야. 아, 아 푸르다 푸로. 어. 잠깐만 지금 고로케랑 아, 윤백준님이랑 아무 의심 없이 찍었어요 바로. 아니 뭐야? 저희 지금, 아, 지금 아, 솔직한 윤빙지, 목소리를 키빙? 들어보세요 지금. 아니, 뭐, 응, 아니야. 고로케까지 <웃음> 어필하는데 했죠? 아, 안 넣줄래? 난 친밀이라고 나무기화라노 어? 해석이라고. 잠깐만. 예. 소범이 죽여. 나 왜? 나나나 죽이면 다 죽일 거야. 나 진짜 나 죽이면 나 죽일 거였어. 쉐이. Hey. 아나왜 okay. 얘네들이랑 <웃음> 게임을 하면 할수록 모르겠지? <웃음> 자, <웃음> 오른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땡주님 색깔이 뭔가요? 나은 신민 초록색. 혹시 능력이 재미없어. 있나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세병님은 어, 초록색이고 능력이 있어요. 있어요? 본인 네. 능력의 중요도를 얼마 정도 생, 생각하시나요? 내가 있으면 그래도 한 번은 살수 있어. 오케이 다음 또저또 능력이 있는 시민 사람 죽이는 능력? 아니요 아주 <웃음> 유리한 능력이에요 우리 시민 날카로워. 진영이 아주 유리한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 시민들 중에 사람, 죽인 능력이 <웃음> 사람 죽이는 능력이 세 개나 있거든요. 사람 죽이는 능력 이히나또 어떠한 어떠한 안 좋은 그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케이 다음 찜찜. 찜 노잼. 심노잼 늑대? 오케이. 아, 심 k a y 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저는 사람을 음.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민입니다. 그렇군요. o k 그렇게. 저는 무능한 일반인 k a y o 다다 y Okay. o k a 잼 탱탱볼! 어 탱탱볼. 그게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이거 누르면 손 y 려 k a y Okay. Okay. Okay. 어? 어? 진짜 아, 우와! 어 그러네 우와우와나 이게 어쩐지 어쨌든 일반 어, 일반 스미 손 들어봐 이렇게 여기 뱅지 뱅지님 지금 들었다가 말았던데 이렇게 뱅지라고 수수금 난 어핀 뱅지 가자 <웃음> 아니 키비밍 내가 볼때 키비밍님 나 늑대 인간 같아 아니야 <웃음> 아니야 뱅지야 <웃음> 이거 뱅지야 아, 내가 아 전에 못 믿겠어 아니 <웃음> <웃음> 아까 전에 완패했잖아 새벽님한테 그래서 기, 개빡쳐가지고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사차오 <웃음> 정도 <정한> 거 같아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무기화란노 시민이라고 진짜로 아, 아니야 우리가 어차피 성견자 있으니까 아, 알아서 그래. 하겠지 뭐지 묘한데 봐주세요. 에이, 이상한데 에이. 그러니까 나도 키움이 되게 이상한 아니야 나야 지금 동료 나왔어 이러면 무조건 준이 죽어. 아, 어떡하냐. 어. 어아 오, 그그 능력 있는데? 시장님, 시장님 믿고 따르겠다이다. 믿을 만했네. 난키일민 말만 무조건 믿고 따른다, 이대. 마... 근데 저 이번 판에 뒤질 거 같아요. 수고하세요 <웃음> 아니야, 마녀. 막고, 막고, 막고 전체 보호막. 시장님 마치나 갈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 들어. 마실은 아, 뭐든 그래. 날아오겠구만 아무튼. 아!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이걸 안 막네. 와! 어떡해? 이거 F 누르는 거 아니었어? 어, 뭐야? 어? F? F? F? 오, 오, 오, 오, 오, <웃음> 오, 오,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 그러면은 새벽님이랑 고로케님 중에 한 명인데? 마녀라고 어, 얘기할게요. 저 마녀라고 얘기하고, 저 마녀인데 아까 전에 F 눌렀는데 왜안 돼요? 그거 꾹 눌러야 아까... 돼요. 꾹 눌러야 돼요. 아 꾹? 고로케님인데? 아니. 아니에요. 시민이라! 고로케 누가 시민이라! 고 괜찮아요, 고로케 씨. <웃음> 당신의 희생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늑대가 <웃음> 아니면 바로 <웃음> 소독이 같이 보내드릴게요. 맞아. 난 아니에요. <웃음> 어? <웃음> 김소범이야 <웃음> 이거 세 <웃음> 명이야! 이거 세 명이야! 거짓말이 많이 늘었네. 아니야 이거 세 명이 진짜 세이에요 3명 아니, 아니 이거 <웃음> 진짜 되게 소름돋네. 소름돋네. 들어봐요. 아까 전에 폭탄에 사장님한테 아무렇지 않게 줬어. 아니 아무렇지 가난 바로 그냥 내아 눈앞에 있는 사장 바로 쏜거못 봤어요. 고로키님 바로 옆에 있는 게플레임이였을 뿐이에요. 근데 저 폭탄에 분명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 내가 분명... 뭐야? 왜 싸워? 내가 죽는데! <웃음> 님이 마녀인데 물린 마녀인 거야 아니에요 키밍이 아, 잠깐 생각해봐요 아, 잠깐만. 저 사람 아까 전에 내가 그 전판에 분명 사장님한테 주면 안 된다고 아나탄을 던진 사람한테 아니야. 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웃음> <아니야>. 얘기를 했어 <웃음> 아니야 당신이 어쏴어 너... 어? 쏘면 있어, 되겠네 나? 야 새벽이 쏘면 돼와 되... <웃음> <볼>. 새벽이는 진짜 <웃음> 아이고 아, 시장님! 아이고. <웃음> 이거 시장님. <사냥꾼이었구나? 웃음> 시장님 지켰네. 됐네. 사냥꾼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어. 어... 잘했다. <웃음> 여러분 <웃음> 다 이리 오세요. 와, 달려. 아, 달려. 우리, 우리 모두 참회 시간을 가집시다. <웃음> 우리 지금 너무 거짓말에 찌들어가지고, 남을 헐뜯고, 어, 기만하고,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우리 이대로면 풀동부 분열합니다. 이거 아무도 못 믿어요, 이제. 코파이 언제 저요 코파이 언제 저래요? 게임은, 고주님 게임은, 고주님 게임은 게임일 뿐이다. 당소에는 사람을 하겨주나요? 속이고,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어, 이제 박수 친다, 쟤! 파피루스 박수 친다. <웃음> <그걸> 이걸 이걸 보시겠습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아이고. 뭐수안내몸 없어졌네. 제 하다 내가 뒤질 것 같은 느낌이 싹 온다 이거. 죽어나. <웃음> 작그라고만. <웃음> 아, <권아. 웃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마녀가 <웃음> 첫턴에 <웃음> 안 하는 게 좋아요. 방어를. 그런 거 같네요. 무조건 돌려서. <웃음> <웃음> 뭔 노래야? 에이, 대체 뭔 노래인데? 제가 방금 생각난 노래예요. 아, 아니나니니 조용. 네. 어. 지그 어? 시끄러... 어? 뭐야? 마녀가 도구로 아, 찜찜이를 아, 죽였어. 누가 죽였냐? 아, 뭐 아, <웃음> 야, 너 진짜 뭐 돼? 아니야. 누군죽여도 인정. 집 가서 뭐 어떻게? 아이 와! 탱탱볼. 사라졌다. 대사라다 야 아이고. 시민 시작부터 두명 날아갔네 와 멸망했다 <웃음> 멸망 멸망전 벌써 1대1 1대 비율인데요? 안 돼요 저 이번에는 저 민찜 모자 쓴 시민인데 저 진짜 이번엔 시장 선출해주세요 수상한데? 아니 이거 무조건 지금 시장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 시민이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키미미 아이고. 아지 <웃음>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찜찜지한테 포션 던진 거 저예요. 금 지금, 왜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왜금지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정신 안 차려! <웃음> 미안 미안 미안 미안 근데 왜 던진 거예요 진짜로? 저번 어그로 때 약간 찌짐님이 거짓말할 때 약간 횡설수설한다라는 플레임님의 말이 기억이 나서 아 나니 나니 나니 나니 나그 <웃음> 노래, 나, 나, 나, <웃음> 나, 그 노래. 나, 나,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갔어 <웃음> <웃음> 저승으로 향하는 야, 난, 곡이었던 나. 거야 <웃음> 저기 고로켓이 50대 50 확률인데 어, 50대 50도 아닙니다. 당신이 마녀인 게 확정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나 찍어도 50%보다 확률이 높아요. 늑대 일 네. 확률이. <웃음>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자, 보내, 어, 왜 그래? 좀... 나 초록색이야. 아이 많은 사장님의 의심스럽습니다. 아, 사장님 의심스러워. 어? 이거 몰아가면 무조건이야, 이거소범이다 몰아간 그러니까 거는 사장님이었죠. 로케 씨, 절 믿어주십시오. <웃음> 저 필요한 사람이에요. 무슨, 필요한 능력인데? 사람이에요. 무슨 능력인데? 소범 무슨 능력인데? 나성견자인데이 사람 봤어, 죄송해요. <웃음> 나? <웃음> 내가 본건 찜찜님이었다고. 아니, 내가 보기저 사람 린견자나 말고! 아이고, 인간들아. 안돼. 아, 여러분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겼어요. 안했네아 새벽! 마치사님 저 시장님 재우고 키움 죽이죠. 오케이. 네. <웃음> 이거는 그렇게 할말 없다. 개 트롤했어. <웃음> 네. 이게 이렇게 되다니 내가 처음 볼 이렇게 울러가 줄이야. <웃음> 키움이님 뭐 얘기해보세요. 그게 라이브했는 뭐. 때는 없더라. <웃음> 얘기해 뭐얘기해보시든가 <웃음> 시장님 먼저 갑니다. <웃음> 이번 전 시민. 먼저 갑니다. <웃음> 일어나, 저희 아, 시장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 시장님. <웃음> 어, 음, 청년자가 보실 때는 음, 마녀가 확실합니다. 어, 그렇군요. 잘 봐요. 잘 봐요. 음 아이고, 아 그렇군요. 달가요 아이고 아빠야 비겼냥. 내가 사는 거야? <웃음> 야,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새벽이한테 뭐 있는 거 아니냐? 운영자래요? 나, 나느낌이 나 아, 그 됐는데 거니? 옆에 보고 깜짝 놀랐잖아 세빈이 버스 때네 이러고 있었어 아, 그만 가래포키씨 내가 작박하때 그렇게 잘으이야 <웃음> 저기요 리님씨난왜쏜 건데 그러면 <웃음> 우리 모두 똥초이었을 뿐이에요 맞아, 다 똥이야 <웃음> 잠깐 설명 드갑니다잉? 이번 게임에서는 사냥꾼을 빼고 시민 진영에 큐피드가 추가됩니다 큐피드는 게임을 시작하는 첫날 밤두 명에게 사랑의 화살을 쏴그 둘을 연인으로 만듭니다. 연인 중한 명이 죽는다면 남은 한 명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따라 죽게 되니 늑대만 잘 골라서 엮으면 대박을 노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반대로 시민만 엮게 되면 게임이 터질 수 있으니 조심하자고요. 큐피드 누가 걸릴까? 진짜? 뭐가 빠지고 나도... 들어간 거지? 뭐재밌 아... 재미없어 <nerve> <Thompson> 여러분 궁금다. 제 말에 그렇게 진실성이 안 느껴져요? 네. 아니 느껴졌는데 갈렸어 서봄이랑 새벽 중에 갈렸어 아까는 그런데 한 명을 확실히 몰아가지고 죽여 했어야 됐는데 내라고 한 사람은 뭐가 돼? 예쁘다 난 아니다 나도 아니다 볼까? 나도 아니다. 나 보면 재미 없다. 아, 네 소보미도 거짓말이 많이 늘었어 이 게임하면서. 내가다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웃음> 저희가 선견자라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렸다고. 딱 봐도 물린 선견자였다. 물린 선견자. 사람 냄새가 아니었다고 저거 역시 <웃음> 늑대 냄새였다. 아빠는 아는구나. <웃음> <웃음> 아빠래너 같은 늑대 낳은 적 없어. 저리 가. 코레라니, <웃음> 나 <웃음> <웃음> <웃음> <난> 늑대가 아니라고. 너무 어려요. 과연. 어? 어? 어? 어어어여 야? 아, <웃음> <쟤가 많이 와, 웃음> <웃음> 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니원 지금 변한 늑대만 남아 있는 거야? 와. 늑대 한명 남았으니까 역할 다 말하지 말기로 할까요? 어떻게 되나? 아 <웃음> 그래, <웃음> 어, 그래 그래 취미싸움 오케이 일단 마녀인 거 밝혀셨으니까 노원님 일단 하고 <웃음> 아니 이거 큐빗 좀더 훔쳐야 돼와 아, 진짜 대박이야 아, 이거 어떻게 해온 거 아니야? 이번판 끝나면 나 정말 할 말이 많아 <웃음> 아니 내가, 내가 왜 윤뱅지님한테 독약을 던졌냐면 시작을 할때아 노잼 이랬거든요? 네, 노잼이랬는데 어, 선견자 턴때 누굴 고를까 이랬어요. 선견자면은 아, 재미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어, 저 사람 눈태 같은데 싶어서 내가 던졌어. 오, 어, 촉이 어, 어, 좋아. 야, 너 똥척 아니네. <웃음> <웃음> 웬일이야 진짜 정치질 응. 시상한... 하자 누구일 것 같은지 지금 개 쫄려 하는 사람 난 아니에요 아니 나는 아니에요 <웃음> 진짜 노잼, 노잼인데 <웃음> 어떻게 하지? 근데, 근데 솔직히 김소봄이 <웃음> 아닐 것 같은 게 물론 늑대한테 유리한 룰을 얘기하긴 했지만 아마 그건 음. 늑대가 스스로 얘기는 못할것 같아 맞아 그걸 얘기 를 스스로는 아니, 못 하지 그렇게 아, <웃음> <웃음> 계속 지금 찌르고 있거든요? <웃음> 아 그만 찔러고요 뿌리한 거 <웃음> <웃음> 그러면 이번에 이 영상 편집 맡을 사람을 찍으면 나를 못 찍는구나 사장님 <웃음> 아야 <웃음> 너무해! 아니야! 나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어 미안해 다 씹어넣을게 썸네일도 <웃음> <웃음> 어? 아니 <웃음> 야. <웃음> 이 녀석들. 나 찌를 때마다 자꾸 화면 불거지는 거 알아? 너무, 너무 무서워. 아 근데 이게 직업 얘기를 안 하니까 좀할 말이 없긴 하다. 근데 약간 지금 찜찜님 약간 얼어붙은 거 <웃음> 같은데? 야좀말 바로 <웃음> 하려고 든 거야. 스킵, 스킵. 아 이거 스킵이야? 여 아, 스킵이 있어? 호떡볼 찌르면 스킵이에요. 오나 이거 아. 한번 해볼래. 아니 그렇다 해도 누굴 죽여야 되지 않아? 이 늑대가 누굴 죽이겠지. 한 달이잖아. 미안해. 어? 뭐야? 이, 이 보세요. 엥? 이! 무능력한 시장!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웃음> 마지막에 노우씨가 찍었어요. <웃음> 와! 여러분! <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왜요? 사장님을 봐서 사장님이 늑대인관이야! 아~! 핑! 누가 던지지야 <뭔> 이거 왜 이렇게 지금, 지금, 오래가? 이제 사장님. 커지나? 와~! 고로케가 <뭔> <뭔> 심어놓은 거였어? 심지어? <뭔> 아개 웃겨. <웃음> 덮었거든요? 사장님 이제 물린 큐피트인가요 그러면? 네 아, <웃음> 아, 이건 진짜 치? 레전드입니다 와 <웃음> 내가 조을딱 아, 엮었는데 날 물면서 같이 가더라고 레몬 <웃음> 음, 아, 여기 진짜? 있어 엄마 아빠는 갈 거야 그냥 가 하는 거 이게 뭐야? 여러모로 <웃음> 여러 <웃음> 많이 안 좋네요 <웃음> 이게, 뭐 아, 이게 뭐야? 이게 <웃음> 뭐야? 사장님 배... 컵을 잘못 쳐가지고 깨졌거든요? 이거 좀 치우고, 어, 치우고 와요. 노우 치우고 와요. 아, 시작 나와봐요. 왜요? 왜 그랬어요? 나한테. 님 정도는 죽어도 괜찮았어요. 아, 뭐야? 아, <웃음> <뭐랄까>? <웃음> 시민 하나 정도는 죽어도 괜찮잖아? 너무해. 남짓 못했어. <웃음> 개무서... 워개 재밌을 것 같아 진짜. 밤이 다가옵니다. 코시꺼맹. <웃음> 아이스. <웃음> 근데 소리도 개킹받네. <웃음> 어? <웃음> 새벽 왜? 와 뭐야 이거? 어? 어때? 기운 멈네. 형님 지금 마이크 안 돼요? 어? 어? 제가 말이 안 되네요. 이 미원판 채팅으로 하세요 그러면. 개불리. 내 목소리. 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오케이. 보려보니까 뛰네. 아요내 목소리. 인어공 주세요. 이거 시간초 다 될때까지 시장선출 안하면 시장 없어요? 어? 아, 해보자 이고 1초 남기고 <웃음> 나! 이러면 이제 <웃음> <웃음> 진짜 그런 짓 하지마 <웃음> 실험하는 거니까 만약 뭐 이제 나 해가지고 딱 시장 됐다 그럼 나. 바로 목숨 아사 가는 바로 겁니다. 바로 아유 일분 동안 뭐 하냐? 이게 어. 확실히 말을 안 하고 그냥 시간 지나기 기다리니까 꽤 길구나 이게. 우리가 돈제는 너무 크게 했나봐. 맞아. 돈제 어, 하면 시간 완전 모자른데. 아 <웃음> 어, 맞아 맞아. 시초 10초, 태감시초데어 10초, 어! 어, 어, 랜덤. 어, 랜덤. 어그 랜덤으로. 야 큰일났다 어. 새벽이다. 어. 우리 어. 죽었어 어. 우리 다 끝났어. 문제 가면 시간 완전 모자른데? 아 맞다 맞어 죽였 죽여, 죽여 죽여 바로 죽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죽여. 아니야. 죽여. 아니야 진정해 진정해봐 아, 재병 시 제일 먼저 아. 정체를 밝히세요 일단 저 마녀입니다 너. 물렸네 물렸어 죽여 죽여 물렸네 이거 다 물렸네 <웃음> 아, 뭐라는 거야 자, 저는 시민 시민입니다 말이에요. 일반 시민 네 그냥 주님 일반 시민 많이 걸린다 어 중요한 직업 가지고 있는데. 피트? 어 중요하긴 <웃음> 하지. <웃음> 개 중요. 지금 그냥 깔게요. 저성견자거든요 지금 한 명을 찍었는데 왔어.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아까 컵을 깨신 분이 술집 갔다 오셨나봐요. 마취를 하시더라고요. <웃음> 오오 대단하신 분이구만. 같이 보실 것같던데 안 돼요? 준에 <웃음> <주에> 넣었다가 <웃음>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런 게 <웃음> 어딘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웃음> 안 돼. 어서 응급 필요 마저 하고 오세요. 본인이 늑대인 걸 원망하세요. <웃음> 한 번만 쭉가져 쭉. 아이잘 <웃음> <빨리. 웃음> 가. <웃음> 자 일단 준은 확정이네. 주는 음. 확정 시민. 살려줘. 생일기야. 수누줘. 수녀줘 마녀. 마녀 빨리 살려줘. 어? 살려줘야 돼 이거. 근데 마녀 감염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 이거. 없어 물력 치료 물력 이판 썼나봐요 어엥거 이거. 어? 어,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봐. 진심 떡. <웃음> 어 이거 왜안 쏘져?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나 키이밍한테 독 썼는데. 뭐라고? 어? <웃음> 여러분 여러분 이,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지금면 5턴 남았어요. 새벽이한테 던지세요. 4. 나 아니라니까. 3. 3. 아. 안 돼. 2. <웃음> 2. 1. 한번더 던지고. 에이. 아니 어? 그걸 나한테 던지? <웃음> <웃음> 야, 잠깐만 아, 이거 오, 트롤이다. 뭐. 이거 노우다 아니야 나나 이번에 이번에 건내면 죽는 줄 알았어. 게임 터졌어. 안돼 나잘 모르겠어 새벽님이아니새벽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아, 나, 아니 노우지아나 시민이야. 나도 네. 네. 시민이야. 나 진짜 네. 내가 시민이야. 내가 님들 고기보다 시민이네. 그러면 미안해 아빠. 아니 무슨 소리야? 미친 인간들 잘못 하잖아. 네. 네. <웃음> <웃음> 와, 키미링이 그래, 늑대였어? 음. 어떻게 잡았대? 그렇게는 왜 항상 말이 없을까? 오케이야, 아기 좀 해. 아 나. 어? 아기야. 어? <웃음> 아, 아, 와, 뭐야? 아, 뭐? 고로케랑 새벽이었네. 아, 아, 맞네, 연인. 아, 이게 트롤이 됐었지. 아, 근데 네. 서로 연인인 걸 알아요? 네 알아요. 아, 연결이 되면 맞다. 연인인 걸 아는구나. 아, 내가, 내가 채팅이 고로케 님이 연인 누구예요? 그래서 내가 키 보냈는데 다른 채로 키야 양구나 단체. <웃음> 어, 그래서 마이크 안 되는 척한 거야? <웃음> 네, 맞아요.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뭐야, 그래 가지고 승리네. 진짜 심지어 저는 일반 시민이었는데 늑대들이 물었어요. 국리 <웃음> 자기 제 <죄> 없었어. 국민이 저로 예쁜 사람 하세요. 전 나갈 테니까. 응? <웃음> <웃음> 어? 난 늑대 조마자 하자. 하자. 어떻게 아니, 늑대가 한 번을 안 걸리냐. 왜요? 큐피트 상태에서 한번 걸리셨잖아요. 그게 걸린 거냐? <웃음> <웃음> <웃음> 엄마 아빠가 나나나 <웃음> 놓고 <나, 나도> 그 <웃음> 도망갔는데 이제 막 타고 안내자. 에아 이 뭐야 왜 영어 영어로 적혀 있어? 뭐야? 어? 님 너무 티나요. 네? 님 너무 티나요. <웃음>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 미안해. <웃음> 이거는 한글 정발 안 됐다 그랬지. 아쉽다. <웃음> <웃음> 이거까지 연기하면은 사람 못 믿는다 진짜. 그때 아, <웃음> 쟤는 속일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아니, 수 있어. <웃음> 근데 이거는 아니겠지. 댓글째 공놀이. 그 공놀이가 사람 머리로 공놀이 아니겠죠? <웃음> 사람 머리. 조용해. 빨리 고르소. 빨리 고르소. 빨리 고르소. <웃음> 고르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초기 왔어요 이거 노호가 늑대예요. <웃음> 아나초록색이야 몰라 난 항상 <웃음> 초기 이렇게 <웃음> 뭔가 <웃음> 딱올 때가 있는데 항상 맞더라고. 아닌잖 <웃음> 아닐 때 거의 없지 않아? 그러니까 음. 사장님 초기 맞으면 진짜 정확한데 틀리면은 한도것도 없이 틀려가지고. <웃음> 어 <웃음> 아무도 안 죽었어. Oh. 여러분 아, 공놀이 안 하실? 공놀이야? 음. 공놀이 안 하실? 오. 그래. 물리면 공이 안 나오는 거아니아 음. 그래요? 그렇아 음. 그래요? 아 그래요? 물려놓으 능력 발현이 안 돼. 어 능력이 음. 아예 없어지지. 음. 어, 그래서 능력 안 나오면 음. 그냥 시장 보내면 돼. 아, 그래요. 게임행씨 음. 얘기해보세요. 어, 슈퍼 초록입니다. 슈퍼 <웃음> 초록? 네 진쯔님. 네 저도 초록입니다. 네 고로케님. 너 이번엔 무능한 일반인이 됐습니다. 소범님. 전 조금 중요한 시민이요. 주님 저 엄청 순수 혈통 시민입니다. 순수 <웃음> 혈통?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바닥이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노은님아 뭐야 인 시민이요? 그냥 일반 시민이요? 나도 일반 시민. 포기이는데 <웃음> <바닥이 웃음> <일반요? 웃음> 어? 삐졌어. <바닥이> <웃음> 시민이라고? <웃음> <웃음> 나도 시민인데? 어? 어? 라고 했다. <웃음> 아, <그래도>. 아, 명이다이셋 <웃음> 중에 한명인데 이 주충한 명이다. 나좀 그만 찌워 이것들아. <웃음> 혹시 막판을 기념으로 검은 늑대가 걸리셨나요? 검은 늑대? 어. 아 근데 <웃음> 늑대 가오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말이 <웃음> <왜 웃음> <좀> 이제 <말이> 들린데. <느리지? 웃음> 혹시 지금 머리가 <웃음> 돌아가고 있나요? 네, 그래, 죽여. 죽여 죽여. <웃음> <웃음> 나 역시 거짓말만못 <그짓말은> <웃음> 하었다. 난난신실한 스트리머로 살겠어. 써늘 놈들 잘 먹고 <웃음> 잘 살아라. 안녕 가세요. 물린다 아, 요 그래, 나다! 늑대! 킹! 아, 아, 어, 아, 아, 아 물렸네. 아. 픽퓨가 빠졌는데? 누구 이어놓고 갔어? 근데 왜 물린 늑대인데 <웃음> 그냥 큐피드라 하면 되지 왜? 시민들라야지 모르죠. 정말 이해할 수 없지? 그러네. 다그 맥끄데로? 생각을 못했지. <웃음> 내가 멍청해서. 아니야, 모두를 살려. 아니야, 모두를 살려. 아, 아, 아니, 잘! 우 늑대하는 사람들이 악질이네. 나의 쥐픽 말안좀 조금 살려 주세요. 안돼낫 와, 선견자가 <웃음> 죽어 버렸어. <웃음> <웃음> 트롤. 야, 잠깐만. 야, 시장님 잔다. 어? 어디? 아이고. 진짜 자는데요? <웃음> 많이 <웃음> 피곤했나 보네. 내나개 트롤했네. 당신이야 아, 아니야. 어, 트롤이다 아, 아니, 내가 선견자 죽인 거 잘못했는데.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노, 노어야, 노. 어, 에라이. 아, 니 그렇게야, 이거. 너 뭐야, 너. 너야에라이 아! 잖아. 야, 뭐, 재미 개더라네. 시장님이 늑대 아니야? 늑대면은 시장님. 이걸 어떻게 던졌어요? 말 말. 말이 안 됐죠. 그래. 지금 소범님이랑. 아, 은 그래, 아, 아, 아, 아, 그러네. 아, 아 그래. 아 근데 머 머리 머리. 아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아 아까 그 소범님의 발언으로 인해 누가 늑대인지 결정됐어요. 아 근데 어, 나 진짜 이거. 늑대 아니에요. 나 진짜 아니에요. 그거 아까는 그냥 내가 그냥 바, 바보 같은 소리를 한 거고. 바보가 저 정도 바보 코스프레면은 할말 없는 거야. <웃음> 아니 너무해. <왜? 웃음> 진짜 바본데. <웃음> <웃음> 또? 어? <웃음> 개못됐다 어, 진짜 마녀 <웃음> 와 이걸 <웃음> 커플이 이겨버리네 아, 자기야 자기야 리스텐 <웃음> 우리 살아남았어 저 못된 시장놈을 끌어내고 <웃음> 우리가 쿠테타를 일으키자고 <웃음> 우리가 사와서 하는 거야 야 커플 잘 뽑았네 좋았어. 어 급히 누어 아주 저 보람차요 뿌듯하네 복수할 <웃음> 타다 <웃음> 역시 뭐, 여수생들은 위대하다 아 키밍 TV 왜다 죽이려고 했나 그랬는데 여수생들은 정말 어, 어. 여러분 제촉 보셨어요? 진짜 이거 내말좀 들어. 근데... 말은 안 들어. <웃음> 그러고 님이 늑대 됐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 사장님. 그건 그래. 내가 늑대가 될 줄은 몰랐어 진짜. <웃음> 내가 사장님 찜. 었어 어, 그래. 찜찜아 왜? 찜찜 마 찜찜 마. 한깐만더 하자고? 찜찜 마. 찜찜 마. <웃음> 아, 그렇게 미련이 남아? 이게 그렇게 마. 재밌어? 이게 재밌는 거야. 일하기가 싫은 거야. 재밌어. 요한 <웃음> 판만 한 판만. 아 그래 찜 진짜 찜한 판만. 근데 나 진짜 힘들어서. 이제 진짜 음. 막판 해야 돼. 알았지? 찜찜 막. 이게 아, 내가 아니, 완전 아니, 시민 진영으로 있다가 갑자기 늑대가 되니까 뇌정지가 온 거야 난을를 아, 홍글린... 정확하게 의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내가 <웃음> 늑대편이 들으니까 막뇌 회로가 막 꼬이면서 이거 어떻게 아, 말해야 아, 돼 이러면서 진짜... 아 <웃음> 겁나 웃기다 진짜 제까 두근두근 <웃음> 마지막은 편하게 하자 편하게 죽이시나요? 편안한 검은늑대인가요? 어? 검은 <웃음> <웃음> <웃음> 어 뭐지? 있... 누가 물렸을까? 음. 이번만큼은 끝까지 생존해서 이기고 싶다. 사장님한테 시장 드리자. 마지막이니까?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맞을, 내가 바로 시민 ]다고? 아니, 시장이다. <웃음> 아, 아, 별거 없네, 시민. <웃음> <웃음> 별거 없대. 자, 시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명백한 시민이고요. 어.. 네. 오른쪽으로 돕시다. 키미밍부터. 저 어, 시민입니다. 그렇군요. 쨘쨘이. 네, 저는 시민입니다. 존. 잘 능력 없어요. 노호. 저또 시민. 아 필리 또빡 왔어! 이거 노호 같은데? 아, 아니 와 이게... 그래! 나 시민이라고! 미치겠네 아니 이게 노호가 늑대가 걸렸을 때그 특유의 말투가 있어. 늑대어. <웃음> 늑대어. 어, 아, 늑대어를 갑자기, 갑자기 일단 세벼. 네, 저 능력 있는 시민이요. 오로케난 보라색이 보이는 시민입니다. 아~! 소봄. 저 무기와라 시민이요? 무기와라 시민 미쳤고봐 찜찜이다. 갑자기? 속이 왔어요? 응 음. 시장님을 믿겠습니다 시장님을 믿어라 <웃음> 사장님 이름이 빨개요! 한번 보자 랩이라서 빨간 아, 게 아, 아닐까요? 내가 책임지고 찜찜이가 늑대가 아니면 내가 목숨을 끊을게 오! 뭐야 이렇게 왔었대 목숨 부지하셨네요꼭보왔네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진짜 단순히 찍은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초기와 직원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 보통 <웃음> <웃음> <웃음> 그런 사람들은 그걸 찍었다고 하지 않나요? <웃음> 아 그런가? <웃음> 내가, 내가 이거 막판 하자고 쫄랐는데 내가 죽었어. 초판부터. 아, 맞네. <웃음> 미안해. 진짜 그러고 보니까. <웃음> <웃음> 오오아 그렇게 어, 확정심이. <웃음> 지장님저한말 어, 네, 어. 있습니다. 어, 네 말씀하세요. 저는 보았는데요. 일단은 늑대는 누군지 모르고 확정심이 누구 두 사람을 알아냈습니다. 누구죠? 와. 누군가요? 자장님과 키워밍 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확정 시민이겠죠? 그니까 1세분 맞는 거예요? 저... 아니요 아니요 아 그냥 초록색이다. 어, 어, 시민인 오케이. 건 확정이다라는 얘기고 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시민이라고 발언을 하는 거고 아... 누굴 볼 값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누굴 볼 값이요? 노아오 신 대비 시장님, 모르고, 시장님. 모르고, 저는 아니에요. 두개 세. 또 아니에요. 저는 저는 자세 명씩 소보이소보이 보시고요. 봐도 의미가 없을 텐데. 둘중한 명이 죽으면 둘중 하나가 늦댄 거야. 지금 물린 사람 같거든요. 물린 사람? 에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물린 사람은 능력 못 써요. 그래서 지금 물리면서 소보미가 늑대면은 아, 이제 물리면 남다 그 시민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냥 시민이라고 찍은 것 같아. 뭐라고? 일단 새벽시가 아, 꼭 에이, 봐줘요 다른 소보미를. 네. 일단 노 no 일단... 죽여. 아까 초기 딱 왔던 노를 일단 보시다. 또 연인 아니야? 오! 오! 오나 세병님이랑 또 누가 연인일 것 같아. 야. 또 이번에 또 누구야? 누구 꼬셨어? <웃음> 나 연애질 그만했어. 건넜어. <웃음> 이상한데. 나 연인... 보자. 어디 보자. 김소범, 당신은 과연? 나 시민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시민이랑 걔. 어, 아주 초록색이 고마워. 아, 왜내 말을 그렇게 안 했어? <웃음> 어 오케이. 제가 끝내겠습니다. 아, 고로켓님 마녀인가? 김님을 던져버리는 건가, 혹시? 그러네. 아. 어? 어? 어? 잘 갔다 <웃음> 와 키메밍이었어 이겼다 이겼는 죽였네요 <웃음> 드디어 시민으로 이겼다 아큐피트 캐리 내총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거짓말하지는 못해 <웃음> 아. 만세기 한테 붙여갈 수 있었는데 아. 노우가 너무 순수해서 그래 나 거짓말 못해 그럼 노우 씨를 먼저 죽였어야지 왜나 먼저 죽이는데요 아, 아, 그럼 정말 찐찐찐 막 하는 건 할까? 이게 알아낸 건데 선견자여도 물린 늑때는못 알아내네요 이데 아. 석연이 얼굴라서 그런가 봐와 예쁘다 와이배 와, 진짜 예쁘다 저 뒤에 루디브리엄 가는 배 지나가요 <웃음> 시장 선출! 이번에는 찜찜이가 하자! 막판인데 좋아요 아껴. 이번 판은 나봐자 <웃음> 그러면 새벽시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새벽시 저도 이, 이번에 또 능력 있는 시민입니다 미순 저는 단순한 녹색입니다 노호씨 난찐 순수 순녀 브리드 브리드가 아니라 시민 <웃음> <웃음> 저 인간 <웃음> 진짜 뭐야? 시민인가 본데? 저는요 여... 뭐였지? 어? 뭐였지? 말을 아끼겠습니다 윤뺑지! 아니 초록색. 오른쪽 위를 보면 되는데 아 그냥 초록색.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궁금증 폭발하라고 나 초록색 오렇케 저 초록색입니다. 아 초록색 밖에 안 나왔네요. 네. 빨간색이 3명인데. 네, 렇게 아니에요. <웃음> 아니야. 아니야. 왜왜왜 뭐, 왜, 왜 나야. 난 능력 있는 아니야. 시민이야. 왜 그래. 찜찜아 네. 너 너무 무지성이야. 그렇게. <웃음> 네, 나는 이유 없습니다.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어, <아니야. 웃음> 이번에 오케이, 찜찜이가 <웃음> 원하는데 <웃음> 왜해 줘. 그냥. 아, 아니 내가 전반에 너무 저주... 방탈시켰잖아. 괴롭겨. 아, 과연? 와오야 찜찜이 뭐야! 이켓습니다진님 어 오늘 캐리 가봐요! 보로케님도 살짝 지친 거 같은데 반론을 <웃음> 안해겸허히 어, 아, 죽음을 받아들인다 어, 그래 가만히 이제 들어가서 쉴때 됐지 방파요! 방어! 아, 아, 아, 예. 아, 아, 그러면은 이건 진열브리드의 아, 시민입니다 <웃음> 체결이 검사 많이 저 참고로 마녀인데 의심되는 사람 어? 어? 에이, 아, 아, 너 아, 10초 안 들고 졌어. 있었구나 아안 던져서 아, 아, 네, 의심되는 사람, 했다. 나! 이러고 그냥 날라갔는데 <웃음> <웃음> 아, 가장 의신스러운 사람은 방침신네. 나였어! 아, 미쳤네, 이러면 안 되는데. 환견자, 어, 누구야? 환견자요? 저요. 그렇겠지? 누구 왔어요? 네. 이 사람이요. <웃음> <다> <웃음> 지금 늑대가 두명 남았지. 네. 어. 미밀콘찍자 아, 나 방금. <웃음> 왜요? 그냥 오케이, 블러드 시민이라 그랬잖아. 근데 마녀가 죽이려고 그랬잖아. 뭔, 뭔 소리야. 소리야. 아, 아뭐 잠깐만 뭐야. 그냥 키미밍이 막았잖아. 늑대가 아, 키미밍을 죽이려고 한 거를 했는데. 마녀가 맞는데. 막았잖아. 근데 나트롤이었네 지금. 근데 솔직히 저 지금 좀 떠올랐거든요. 잘 봐요. 제가 아까는 그냥 초록색이라 했는데 저 순열 시민이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키미밍 님도 시민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 그럼 나머지 있는 팀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은 아, 잠깐만 아. 준님이랑 키희님 둘 중에 하나예요. 소범 노아야. 그러니까. 소범. 아니야 나나 나, 나, 나, 나 아니, 아니야. 나나 피해 신난다. 한 잠깐 실민이야. 나장님 사장님, 나, 사장님. 나, 나, 야, 나, 사장님 잠... 너무 의심되요아 죄송 나나나 큐피트예요. 제발요. 누구랑 누구랑 이었는지 지금... 얘기해! 이거 말해둬도 돼요? 어뭐 얘기해도 괜찮아! 지금 안 그럼 님 죽음 지금 사장님이랑 찜찜 님이었어! 오케이 노야 노야! 아, 이거 노야! 노오야 백 100% 노야! 나 진짜 시민이라고! 100% 노예야 100%, 100 노! 나 진짜 시민이라고! 나, 어, 나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웃음> 이번에 연기 좀찍세요나 진짜, 진짜, 시민이 <웃음> 진짜 시민이라고! 너 진짜 시민이라고! 아 어떡해! 잠깐만 아. 뭔가.. 아! 어! 잠깐만 야, 아 큰일났다 아 큰일났다 와 아니, 이게 이거... 이렇게 된다고? <웃음> 이건 아니잖아요 와 내가 그니까. 어디서부터 생각을 잘못한거지? 잠깐만 지금 뭐지? 뭐지? 준님이랑 키밍님이 늑대 아니야? 네, 맞아요 야 그러면은 키미밍을 일부러 고의로 물은 거야? 네. 아, 이거 와, 말하면 와 진짜 개 미쳤다. 어. 와 유튜브가 진짜 중이야. 제대로 잡아주네 우리 직원들이. 시장으로서 두거지길 명예롭게 죽음을 맞게 해드리죠. 아 꼬꼬. <웃음> 아, 와 진짜 아, 설계 호호. 미쳤다. 호호. 호호. 호호. 마녀가 호호. 호호. 호호. 호호. 살릴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본인을 죽였는데. 와. 그러니까 안, 안 나갔으면은 킴해밍은 이제 자살이었던 거네. 그러게. 어? 뭐야 이거? 통통가다가 풀려 안 됐어. <웃음> <웃음> 대박. 그래도 우리 이번 판에 죽어요. 진짜 바보 같다. 말하지 말았어야 아유. 와. 완전가? 내가 시민이랑 해봤자 뭐 합니까? 아, 진짜 아 대박. 아 근데 네, 이거 아유. 이거 인정합니다. 전략 진짜 네. 인정합니다. 인심. <웃음> <대박. 진심. 웃음> 아니 사장님 저의 그 찐텐을 아, 모르셨어요? 찐텐었어너 언니 저는데 아니 나 키밍이 <웃음> 의심스럽기는 했거든 근데 얘가 이제 확정 시민인 줄 그래서... 알았지 자, 설마 야, 자기 아니, 자신을 아니야. 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 미친 인간이네?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자자일 모여봐 이제 마무리하자 자 오늘도 즐겁게 플레이해본 어그로우 가끔씩 장기 콘텐츠로 또 우리 멤버들이랑 계속 할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벌써. 자 다들 <웃음>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봅시다 또 다들 일하러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